안녕하세요. K군입니다. 연인들 사이에 서로를 알아가고 추억을 쌓아가는 과정이라 데이트는 필수인데요. 문제는요. 남자가 좋아하는 데이트하고 여자가 좋아하는 데이트가 다르다는 거예요. 모든 남성들이 해당된다고 할순 없겠지만 남자들이 여자친구와 함께 쇼핑을 가거나 커피숍에서 데이트를 하는 것을 꺼려하는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썸을 타거나 연애를 시작할 무렵에 남자들은 보통 여자친구와 함께 쇼핑을 가거나 커피숍에 가는 것을 별로 싫어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을 해요. 그런데 어떤 시점이 지나면 남자들이 요 커피숍 가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고요. 특히 여자와 함께 쇼핑 가는 것을 상당히 버거워하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죠. 보통 남성들은 활동적인 성향이 있다 보니까 가만히 앉아서 정적인 데이트라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할수 있어요 그래서 커피숍에 앉아서 이야기를 하는 것들은 좀 정적이니까 움직임이 없으니까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면 쇼핑을 하는 건 약간은 활동적인 거니까 좀 좋아해야 정상이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렇지 않거든요 거기다 남자들도 요 자기가 좋아하는 컴퓨터나 자동차 이런 류의 쇼핑을 하는 것은 또 즐거워 하거든요. 그런데 여자친구가 관심있어 하는 의류나 화장품 등을 쇼핑할 때는 별로 관심이 없어 한단 말이죠. 여기까지만 봐도 남자들이 활동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데이트를 좋아한다는 논리는 맞지 않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당연히 나하고 함께 가는 게 귀찮고 싫어서 나한테 핑계를 대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하시게 될 거고요. 게다가 연애를 좀 하다 보면 어떤 남성들은 집에서 하는 데이트를 되게 좋아해요. 집에서 TV를 보고 집에서 밥을 먹고 집에서 스킨십을 하고 활동적인 걸 좋아한다고 했는데 하루 종일 집에만 머무르려고 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될 수밖에 없겠죠. 결국엔 정적이라서 혹은 활동적인 것이라서 집에서 머물거나 커피숍에 가거나 쇼핑을 하거나 이런 부분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남자가 자기 하고 싶은 걸 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커피숍에 가는 거나 나와 쇼핑을 가는 것이 싫은 혹은 꺼려지는 진짜 근본적인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결론부터 미리 말씀드리면 요 남자들은 요 여자와 함께 있을 때 자기가 자신감이 높아질 수 있는 곳에서 즐기기를 좋아하고요. 또 여자 앞에서 멋있는 모습만 보여주고 싶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물론 예외는 항상 있는 거니까 모든 남자가 이렇다는 건 아니에요. 남성들의 이런 성향은 요 평상시에 대화를 할 때도 잘 드러나거든요. 자기가 잘 아는 분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 대화에 참여도 잘하고요. 말수도 늘죠. 예를 들면 군대 이야기라는 남자를 연상해보면 쉽게 이해될 것 같아요. 사실 남성들에게 커피숍은 요 그렇게 익숙한 공간은 아니에요. 한 예로 남자들이 커피숍에 가면 아메리카노 주세요 라는 말을 참 잘하거든요 그래서 여자들이 볼땐아 남자들은 아메리카노를 좋아하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 상당수의 남성들이 커피숍에서 메뉴를 고르는데 불편함을 느껴요 여자친구와 커피숍에 가서 여자친구가 나 카라멜 프라푸치노 마실래 라고 말을 하면 차가운 거 마실래 뜨거운 거 마실래 라고 물어볼 때가 있거든요 이 정도면 남자들이 왜 커피숍에 가는 것을 좀 불편해하는지 이해가 되시죠? 또 남자들은 요 대체로 필요에 의해서 커피숍에 가기는 하지만 즐기로 커피숍에 가지는 않아요. 그래서 남자 둘이서는 요 커피숍에서 만날 일이 별로 없겠죠. 그렇다면 반대로 커피숍에 가는 것이 불편하지 않다는 것은 커피숍에 자주 들렀다는 이야기일 거고요. 그렇다면 커피숍에 여자와 자주 갔다고 해석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여자를 많이 만나보지 못한 남자는요 커피숍에 가는 것이 좀 불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번엔 여자와 함께 쇼핑을 갔을 때를 한번 살펴볼게요 패션 감각이 뛰어난 남성이 아닌 이상 패션에 관심이 많은 남성이 아닌 이상은 대부분 자기가 관심 있어 하는 분야는 아닐 거예요 여자친구가 관심 있어 하는 그 쇼핑 아이템들에 대해서 다소 생소하고 어렵고 아는 게 없다 보니까 여자 앞에서 잘난 모습을 보이기도 참 힘들겠죠 그냥 여자친구가 가는대로 따라갈 뿐이거든요 그런데 남자 자신이 좋아하는 자동차나 컴퓨터 이런 전자제품들을 구매하러 쇼핑하러 갈 때는요 전문가 포스가 넘치거든요 각 제품의 사양을 줄줄 꿰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요 오프라인 매장에서 사장님들과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면 전문가도 이런 전문가가 따로 없어요 그렇게 넘치는 지식들이 남자를 지치지 않게 해요 자신감이 그 에너지가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같은 쇼핑이라도 요 어떤 곳에서는 전문가가 되고요 어떤 곳에서는 짐꾼이 된다는 건데요 불행하게도 요 여자친구와의 쇼핑에서 짐꾼이 된다는 거예요 이번에는 남자가 좋아하는 집 데이트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기 집은 요그 어떤 공간보다도 분명 편하고 익숙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간 안에서 여자를 리드하기도 더 쉽겠죠 남자들이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돈은 들이지 않으면서 지 하고 싶은 스킨십을 하기 위해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절반은 맞고요 절반은 또 아니라고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집에서 데이트를 하든 밖에서 데이트를 하든 남자는 결국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남자들은 여자 앞에서 자신감 넘치고 싶어 하고요 멋있는 모습을 보이고 싶어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자기가 익숙지 않은 공간에서 익숙지 않은 분야에 대해서는 자신감이 줄어든다고 말씀드렸죠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이제부터가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이유일 수 있어요 정말 궁극적인 거 하나를 더 말씀드리자면 남자들의 자신감에는요 결국 경제적인 것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 능력이 상당한 남자들 일반적이지 않은 부유한 남자들은 요 여자친구와의 커피숍 데이트를 싫어하지 않고요 여자친구와 쇼핑 가는 것을 즐거워해요 그리고 집에서 하는 데이트를 오히려 궁상맞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경제적인 여유가 좀 있다 보니까 커피숍뿐만 아니라 어느 곳을 가더라도 자신감이 넘칠 수 있겠죠 자주 가던 곳은 아니었어도 요 익숙지 않은 곳이라도 요 금전적인 여유가 있으면 마음이 든든하거든요 그에 비해서 경제적인 여유가 많지 않은 남자들은요 커피숍에서 마시는 커피들이 정말 합리적이지 않은 가격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커피 자체가 목적이라면요 커피는 편의점에서도 살수 있고요 자판기에서도 얼마든지 나오거든요 남자들도 분명 커피를 마시면서 대화를 하기는 하지만 커피숍의 분위기를 느끼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커피가 그냥 커피일 뿐일 수 있다는 거죠 여자친구와 쇼핑을 갈 때도 결국 경제적으로 여유가 넘치지 않는 남자들은요. 여자친구가 마음에 드라는 어떤 아이템을 발견했을 때 혹은 그 아이템에 대해서 나에게 이야기를 건네왔을 때 이걸 사줘야 되는 걸까? 안 사줘도 되는 걸까? 그냥 예뻐서 나한테 던지는 말인 걸까? 그래도 좋아하는 걸 보니까 내가 사줘야 되는 건 아닐까? 이렇게 많은 고민을 하거든요. 뭔가 남자라면 그럴 때 자신 있게 사줄 수 있어야 폼이 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경제력이 빵빵하지는 않다 보니까 여자친구가 어떤 물건을 잡았을 때그 물건의 디자인과 상관없이 먼저 가격표를 보게 되죠 이옷 예쁘지 않아? 라고 물어봤을 때그 옷이 안 예뻐도요 가격표가 착하면 예쁘다고 하게 되고요 옷은 예쁜데 가격이 부담되면 글쎄 나쁘지는 않은데 하면서 좀 얼버무리게 되겠죠 그리고 동시에 그 물건을 권해주고 있는 남녀 사이를 지켜보고 있는 점원의 눈치도 보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의도한 건 아니지만 경제능력 때문에 남자는 자기 스스로 주눅이 들거나 스트레스 상태로 자기를 몰아간다는 거죠 이에 비해서 돈이 넘치는 남자는요 여자친구가 어떤 물건을 고르든지 간에 어 예쁘네 그거 사자 아 그것도 예뻐 그것도 사 이렇게 자신감 있게 여자에게 이야기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동시에 점원에게도 자기가 제법 능력 있는 남자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자기는 이 정도의 남자라는 과시를 할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겠죠 패션에 대해서는 분명히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여자친구 앞에서는 지금 당당했어요 그리고 점원 앞에서도 당당했죠 자기 과시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힐링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내가 내 스스로 생각해도 너무 멋있거든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여자친구와의 쇼핑 데이트에서 혹은 커피숍 데이트에서 자신감이 떨어지는 이유에는 분명 경제적인 것도 포함된다고 볼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집 데이트를 하는 남자가 돈이 많아졌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하루 종일 집에서 데이트하고 있을 이유가 없겠죠. 여자한테 자기를 과시하고 싶을 거니까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나한테 스킨십을 하려고 그러는 걸 거다 라고 생각하는 여자의 의견은 맞아요 그건 사실 돈이 많건 돈이 적건 모든 남자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불순한 의도는 맞으니까요 근데 집에서 데이트 하던 그 남자도요 돈이 많아진다면요 그 불순한 의도를 꼭 집에서 성사시키려고 하지는 않을 거예요 멋지고 고급스러운 펜션이나 호텔을 미리 예약해서 그 불순한 의도도 멋있게 보이고 싶어 하겠죠 여자친구에게 당당하게 폼내고 싶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남자에게 경제적인 능력이 충분히 주어지기만 해도 여태까지 가지고 있던 여자들의 상식이 조금 바뀔 수도 있겠죠. 많은 여성분들이 요내 남자로부터 그동안에 피곤하다, 재미가 없다, 그건 별로 의미가 없다, 커피는 거기서 거기다, 난 커피에 돈 쓰는 게 너무 아깝다, 이런 핑계를 들으면서 나와의 데이트가 별로 즐겁지 않아서 그런가 보다 나를 좋아하는 마음이 조금 사그라들었나 보다 이렇게 서운하게 생각하시면서 때로는 내가 사랑받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마음으로 좀 마음 아파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이런 생각들로 한번 접근을 해보면 남자친구가 좀 짠하게 느껴지지는 않으실까요? 물론 여성분들이 지금 걱정하고 있는 정말 질이 낮은 쓰레기 같은 남자들도 분명 있기는 있어요 하지만 적어도 지금 내 옆에서 내가 느끼기에 분명히 이 남자가 날 사랑하는 게 맞는데 라고 생각하신다면 이 남자도 요 훗날 돈이 많아지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게 되면 요 나한테 멋진 쇼핑을 권해올 수도 있을 거고요 커피숍에서 가장 비싼 메뉴를 먹어보라고 권하면서 케이크까지 권해올 수도 있겠죠 또 그때는 요 방에 처박혀만 있는 데이트는 너무 답답하니까 어디든지 돈 신경 쓰지 말고 밖으로 좀 나가자고 오히려 나를 닥달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없는 남자는 매력이 없는 거야 라고 생각하지는 마시고요 지금은 내 남자가 돈이 없어서 그럴 수밖에 없나보다 라고 생각을 해봐 주시면 그 사람이 말하는 말도 안 되는 변명들이 이해가 좀 되실 거고요 적어도 내 남자가 나에게 그렇게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했을 때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가 보다 라는 마음의 상처는 덜해지지 않을까요? 그러다 보면 당연히 사소한 충돌도 조금 더 줄어들겠죠. 세상에 어떤 남자도 요 자기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여자에게 잘 보이고 싶지 않은 남자는 없어요. 다만 잘나 보일 수 있는 상황이 안 됐을 때 실토하기보다는 변명을 하거나 자꾸 움츠려드는 성향이 있다는 거죠. 솔직한 남자의 심리를 말씀드렸으니까 남자를 조금은 귀엽게도 안쓰럽게도 바라보시면서 예쁜 연애를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